안녕하세요. 오늘 TV 조선보도본부 24시에서 정동원님이 나왔는데요. 입학식 장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왔습니다. 고등학교 현장 취재로 이모저모를 방송했습니다. 특히 입학식 대표로 선서하는 장면이 많이 비추어졌습니다. 차량 내부에서 선서를 연습하는 장면과 선서하는 데 긴장된다는 동료와의 대담 장면도 있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서공예술고등학교는 교복이 특히 이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. 개나리악당의 노란색 자켓이 특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과거에도 한번 나왔는데 입학식 때 왕자 호칭은 절대 없다라고 소속사에서 당부하기도 하였죠.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. 선서후 교실로 들어서는 장면에서 동료들이 박수갈채를 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. 사실 오늘 보도본부 첫 장면에서는 정동원님이 약간은 불미스러운 오토바이 관련 소식이 잠깐 나왔는데 대체로 언론에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는 않은 듯합니다. 아직은 철이 좀 없고 교통법규 등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탔으며 깊이 반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에 크게 이슈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정동원님은 지금은 유명인이고 공인이며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더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오히려 앞으로 전화위복이 되길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